우리 그릇이 요만합니다 근데 역경이 닥쳐요 요만한 역경이 와요 그릇은 요만한데요 내에고의 역량은 뭐에고의 역량 뭐다 하죠 에고의 예. 역량 양심의 역량이 다 포함해서 같은 얘기니까 그랬을 때이 역량을 이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그릇이 커집니다 요거를 담을 정도의 그릇이 돼요 요, 요건 이제 더이상 문제가 안돼요 아 이제 살만한데 하늘이 그럼 놔둘까요? 요만한 역경이 와요.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돼? 이 그릇을 또 갈고 닦아. 요만한 그릇을 만들어놔야 돼. 그러면 여기서 끝나겠냐는 거죠. 진화가 끝이 있겠냐는 거죠. 또 지금 그릇의 크기로만 얘기했습니다만 그릇이 자꾸 커지는 것도 있고요. 또 내가, 내가 안 해본 분야, 내가 피했던 분야가 딱 맞닥뜨려지는 일이 있겠죠. 여러분 살면서 진짜 피한 것들은요. 놀랍게도 오히려 더 맞닥뜨리는 일이 많죠 피했던 거 이건 절대 피할 거야 하면 딱 맞닥뜨립니다 그건 하늘이요 그 부분 그를 키워봐 라고 명령한 거죠 그래서 또 키워야 돼요 키워놓으면 좀 이제 살만해 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제가 아버지랑 좀 친하잖아요 아버지랑 친해서 수작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이정도면 살만하지 할때더 큰게 와요 그럼 죽을둥 살둥 제가 사경을 헤매요 제가 늘 위기의 보살 이라고 했잖아요 사경을 헤맵니다 사실은 요만큼 어, 키워놔요 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더러 이렇게 레버파라고 기회를 주셨군요 그 아버지가 며칠 안 있어서 또 때립니다 악 아버지 나와요 이때 아니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금방 이요하게 다시 또 키워야 돼 이게 이게 무슨 정해진 교과 과정을요, 이수하는 기분이에요. 막,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좋아했더니 중학교 가라. 중학교 졸업했다고 좋아했더니 고등학교 와라. 하듯이 탁, 탁, 탁 기다리고 있습니다. 즐기세요. 그러니까, 저기, 아란이나 숲에 가서 이렇게, 이런 역량을 강화, 역량 자체를 강화하지 마라는 철학이 있어요. 소승 철학들이. 역량을 왜 강화해? 이 역량, 애고고 양심이고 다 애고야. 다 이거야 이 전체가. 오직 참나만이 나야라고 하는 열반만이 나야라고 하는 소승 철학들은 이걸 다 개무시하고 그냥 숲에 가서 버티는 그니까 그것도 역량인데 일종의 그러니까 책 거기 숲에서 버틸 정도의 역량만 길러요 나머지는 일체 무시해 버리는. 보살도가 아니죠. 그래서 보살은 늘 빡세다. 보살도는 빡세다. 그래서 어, 당신은 도인이라는데 저더러 그럴 수 있지 당신은 도인이라는데 뭔늘 뭐 사경을 헤매고 늘 탐진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늘 위기에 빠져 있느냐 그게 보살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희망의 소식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아,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망했네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시라고요 그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니 그 책에서 본 그러니까 동화책에서 본 도인들은 안 그렇던데요? 동화책 동화책에나 있는 겁니다. 보살도는 빡세다. 근데 하나 여기서 끝나면 너무 억울하죠.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. 보살도는 빡세다. 중생은 더 빡세다. 차라리 보살도를 닦으세요 이거는 답이 있는 빡셈입니다. 중생의 빡셈은 답도 없는 빡셈이에요.